생각을 트다, 마음을 잇다, 길을 내다, 이웃소통방 복잡하고 사람도 많은 부평구 부의 일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잠못 이루던 주민이 계셨어요 아, 너무 시끄러, 못 살겠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 정말 잠좀 자자, 잠 좀. 엉망이 된 일상생활과 수면장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참다 못한 그분은 부평구 이웃소통방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사랑합니다, 구민님 여기가 부평구 이웃소통방이에요? 이웃과 다투기보다 서로 마주 앉아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연락을 받은 부평구 이웃소통방 이웃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 동의를 받아 이웃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애썼답니다 그렇게 부평구청 소통방에 마주 앉은 이웃들 같이 앉아있다 보니 묵었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다행히 층간소음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주민들은 소음 줄이기에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연락하자는 약속이행문에 서명했어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낸 북 일동 주민들은 오늘도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답니다. 생각을 두고 마음을 잊고 길을 내는 이웃소통방 이웃과 함께 사는 분평을 만들어갑니다.